환경부는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발표 자원순환에 참여하는 그들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죠 환경부는 폐지 1톤을 재활용하면 이산화탄소 약 1톤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환경파수꾼의 역할이죠 환경부는 이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업 취지와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는 장비지원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친화적 일자리 제공과 친환경 수혜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폐지줍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죠. 국립생태원은 방안용품과 의복을 지원했고 기능성 손수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활동가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세요.